o 래리 h k a 사워즈 요다, 이거 데뷔 요다. 고민 되네, 20분인데 이게 사 마라. 어, 타겟에서본거 있잖아. 그건 작은 건데, 어. 얘는 그... 오... 찮네마을로님뭐 하세요? 올해 그 크리스마스 주에 오어먼트 골로고 있어요. 이거 이쁘지? 너 어, 이쁘다. 어. 어, 이거. 자기도 하나 골라야 돼. 하나 골르세요 50%를 놓칠 수 없어갖고, 아, 세 가지를 샀어요. 아, 하나는 이렇게 알로아. 그리고 하나는 플루메리아 그리고 또하와이에는또 빠질 수 없는 파인애플로 올해는 이렇게 골랐답니다. 아, 근데 이게 얼마냐? 30고블 백불인데. 어, 일 많이 하네요. 어.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봐요. 어, 모르겠어. 응? 하나 살까? 나득템했어 어, 블랙 프라이데이. 세일득템한 거예요, 어, 오늘. 아, 어, 어, 어. 이게 백불짜린데 <웃음> 30고블이야. 어, 축하해요. 어, 하와이 산타라고 이제. 어, 정말 크다 그래, 그래. 어.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집 현관에 있는 알로아 사인이랑 꽃니스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한번 잘 봐주세요 자 너의 소임을 다했노라 <웃음> 이제 어,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됐나? 보기 좋아? 음...된 것 같아요 오케이 종도 걸고... 알로아! 올해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거 넣었다 뺐다 이게 제일 귀찮은 것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그래서 오늘 올해는 그냥 스킵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기분전환 좀 하고 합체! 이건 나무 되게 오래됐다 그치? 와 어, 이것도 한 10년 되지 않았을까? 응, 더 됐을 것 같은데 더 어,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어. 맨 처음 샀는데 그러게 오래 간다 진짜 응. 나중에 더큰 걸로 사야지 그러고 아직 못 샀잖아 맞아 큰거 매년 산다고 해서 <웃음> 못 살고 있어 응. 자 이거 매년 하나씩 모았던 크리스마스 장식이에요 예, <웃음> 어디다 놓냐? 응. 여기, 이기다놓야 되겠다, 그치? 응, 응 오케이 여기는 여기다 놓을까? 잘서주네 음. 이 일단 그렇게 놓게요. 네. 얘는 뭐야? 양. 양이 아니고 사슴 아니야? <웃음> 사슴. 어, 오케이. 루돌프 아니야, 루돌프? 루돌프. 응. 알았어. 야, 루돌프는 뭐 기다려. 어, 제가 루돌프 놓기 다려꿀 있잖아. 어, 그러네. 예. 음. 얘는 식별이 가능해서 금방 할것같아 음. 이렇게. 얘는 2017년도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기념해서 사둔 거 이렇게 다시 장식을 합니다 그럼 음, 이쪽으 가자 오케이 이거는 오하오에 있을 때 아마 내기억알라모나 센터에서 산거 같아 음, 센터를 보시면 하고 <웃음> 또 <웃음> 이거. 실다 <웃음> 사실은 이거 어. 거예요. <웃음> 이 음. 있고, 어 여기 또 있다. 어. 얘네들이 또악권이지음 이거는 알라모나 센터에서 샀어요 얘네들도 기억에. 그렇지 얘들 또한 아. 사오 년된거 같은데. 맞아 그럴 거야. 사. 음. 음. 암수 남자 여자예요. 곰돌이 푹 걸었어요 요거는 하와이 디즈니 아울라니에서 예전에 샀던 거예요어것도 귀엽죠? 하와이 스러운 거 드디어 어, 세호할레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완성했습니다 아까 그빈그 그 추리에 이렇게 오너먼트들을 다 달았어요. 이렇게 다 달았고 또 예전에 이렇게 매년 모았던 인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 모여갖고 그냥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이렇게 진열을 했어도 이렇게 아 이쁘게 나오네요. 메리칼리카이마카 메리 크리스마스